제 옆에 있는 웹툰하고 지금 눈이 똑같죠? 자 가난님의 웹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1화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잘 들이나요? 이게 꼬마마녀의 고양이 사전이라는 웹툰입니다 뭔가 입체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 아이가 꼬마마녀 같고 이게 아버? 어, 어머니시죠 어머니 그쵸? <웃음> 아 여보 범죄라니요. 아니에요. 자, 어머니가 머리를 빗고 있고, 고양이 귀엽다. 약간 다크시니 같다 다크시니. 아, 귀여워. 엄마, 고양이 친구들 이야기해주세요. 양치질하고 오면 이야기해줄게. 우후~ 커요. 고양이 사전이라. 빨리다 냥! 빨리 빨리 냥! 냥냥! 꿈방아 어서와요! <웃음> 냥냥냥! 알겠습니다. 냥냥냥냥냥 치카치카 귀여워! 치카치카 하고 있습니다. 대충하게 없기 뜨끔! 냥냥냥냥 아 어, 이거 좋아요. 어머니가 재워주는 그러면서 이렇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죠. 이게 뭐야? 카드, 카드 같은 걸 떼는 건가? 자, 이거 엄마, 엄마겠지? 성스러운 달빛의 향기가, 아, 발음 이상했어. 달빛의 향기가 당신을 감싸니, 수줍어 하지 말고, 내 앞에 모습을 나타내어라. 와, 탁. 어머니가 마법사이신가? 샤르르르. 이게 뭐야 하얀 고양이 우와 엄청 귀여운 고양이들이 나왔어요 냥냥 그래서 엄마는 이 친구에게 말했지 아이이 이 고양이 좀 봐요 너무 귀엽네요 냥난 힘들다 냥막 난 이러는 것 같아요. 꿈뻑꿈뻑 졸고 있는 우리 꼬마 마녀 짜잔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와 어머니 진짜 이쁘다 뭔가 자상해 보이죠? 그쵸 너무 예쁘죠? 색은 색은 쿨쿨 아 어, 너무 예쁘다 이게 바로 어, 엄마의 미소죠 진짜 이불을 덮어주네요 근데 진짜 이거 부모님이 꼭 해주시는 그 행동 같아요 팟! 불이 꺼진 것 같죠? 뭔가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 그림체예요 그쵸? 어? 끝난건가? 아침이다 아침 우왕잭잭이들이 아침을 알려주고 있네요 누나야 엄마 부엉이 아주머니되게 잠시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귀여워. 집안에선 얌전히 있어야 한다. 알았지? 네. 안경도 쓰셨어요. 아예 <웃음> 머리 무거울 듯. 그리고 특히 고양이 사전에 물 묻으면 안 된다는 거 알지? 네. 사전에 물 묻으면 안 되나봐요. 아사 고양이들이 물을 싫어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죠? 사전에 물이 묻으면 대체 어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기도 하고 아까 안경 안 쓰셨던 것 같은데 출근하실 땐 어머니가 안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럼 엄마 금방 다녀올게 안녕 엄마 빠빠 이러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웃음> 귀여워. 정말 순수해 보이네요. 지금 너저분한 공간에 있는데 고양이 인형도 있고. 역시 아이들은 실컷 어질러놓고 놀아야 돼요. 엄마 오려면 아직 시간 남았어. 괜찮아. <웃음> 조금 쉬었다가 치우면 돼. 음. <웃음> 어. 돌아 떨졌습니다잠들었습니다 코걸이 디테일 툭 역시 저럴 줄 알았어 물을 이렇게 촤악 하고 할줄 알았어요 운명이었어 보름달이 되게 빛이 이쁘네요 숲속의 모습 어? 은하수인가? 아 은하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빗자루 뒤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이렇게 끝이 났네요 얍! 고양 꼬마 마녀의 고양이 사전 끝이 났습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 참 배경도 이, 이뻤던 특히 별빛이 참 이뻤던 것 같아요 잘 봤어요 다행입니다 네, 네토네버 막... <웃음> 아, 끝이 나니까 좀 아쉬우신가요?